첫번째 리뷰 짠 에브리데이 네이루유 맛소마콘 가격은 1800원입니다 리뷰 도와줄 냥입니다민냥입니다 링냥입니다. 요즘 이사들은 과자를 붙여서 먹는다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완성 이게 배부를 것같아 그러니까 한끼 식사 아니요음음 아, <웃음> 음. 음. 어머 엄청 몇개 떨어졌어요. 그만큼. <웃음> 그 먹으면서 느꼈지만, 네. 역시 모든 뭐다 따로 먹는게 좋다. 판매량이 <웃음> 무려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그런 <웃음> 어, 건 아닌 것 같은데? 응. <웃음> 뭐랄까 이게 우유 맛이 진해서 그런가?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생크림 혹은 휘핑크림을 먹는 기분이다라는 <웃음> 맛이 들더라고요. <웃음> 아, 뭔가 저는 자꾸 우유보다 분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먹으면 먹을수록 뽀소 뽀소해 이 느낌보다는 아, 느끼느끼해 이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돈을 주고 이걸 또 살까 하면은 아 글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생크림이나 약간 휘핑크림의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이핵인싸템으로 탈바꿈해 먹은 거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 <웃음> 좋은 추억이었다 뭔가 오늘 인싸템이나 이런 걸 먹어보셨겠지만 네 그림의 떡이 더 맛있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보기 들어서 보기 좋은 네. 아이스크림이 먹기는 힘든 법이에요 네. 네. 네. 인싸되기 어려워? <웃음> 인싸되기 참 힘들다이 인싸되는 험난한, 아. 험난한 길 어떡해 야바야 하듯이 나라고 할수 있겠니? <웃음> 야! <웃음> 죽고냐고